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음, 기역, 쌍기역, 키역의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게 될 교재들은 기본 이거 쓰여진 글과 그다음에 두 개의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들은 어,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배울 한글 자음, 기억, 쌍기역, 키익을 배워볼 건데요. 하기 전에 기본, 어, 같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한글 is a letter mad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dding lines. 한글의 기본되는 글자 다섯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이 다섯 개의 글자가 한글 자음의 기본 글자입니다.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 These five letters are the basic letters of a Korean consonant. 아, 이 다섯 개의 기본 글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한글 자음을 세종대왕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세종 킹 세종 메이드 한글 by adding lines one by one, focusing on these five basic layers. 한글 자음은 기본 글자의 획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소리가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Whenever lines are added one by one, the sound becomes stronger and deeper. The stronger and deeper. 먼저 기억. ㄴ, ㅁ, ㅅ, ㅇ, 이 다섯 개의 기본 중에서 오늘은 기억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러면 기억을 한번 써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보면은 한글 자음 기억입니다. 기억을 두 개. 그래서 트윈이죠? 더블 쌍기억. 이 기본되는 기억에다가 에드 라인 라인을 하나 더 했어요. 이 기억은 그 소리가 납니다. 이 더블 기억은 그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끄. 라인이 하나 에드된 것은 키억은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라인이 하나 에드 되거나 글자가 하나 더 옆에 있을 때마다 소리가 more stronger and more deeper and rougher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끄, 크이세 가지의 단어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글자음, 한글자음, 그, 그, 그 소리 차이를 알아봅시다. Let's find out the difference in the sound of a Korean consonant. 그, 끄, 그, 끄 그. 아까 알아봤지요? 끄, 그, 끄 그, 그. Say it with me. 기억기억 그, 그. 쌍기역 쌍기역 끄, 그, 끄 그, 키역 그. 큐, 크, 크. These are the similar sound English word. 네. 똑같지는 않은데 좀 similar 한걸 찾아봤습니다. 그 소리는 great 할때 그, 그, 그와 비슷하지요. 그. 쌍기역은 skill 이렇게 발음할 때 skill, skill 할때 k와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키은 키은 크, 쿠키, 쿠키, 크. 크크크 크, 크 소리가 나죠. 첫 소리가 그그 크인 그림 모음입니다. 그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자, 그림의 이름이 퍼스트 사운드가 그인 것들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고래. 고래. 고추. 고추. 기차. 기차. 교실. 교실. 개구리. 개구리 거미 거미 가지 가지 가수 가수 구두 구두 거울 거울 그네 그네 개개 개, 기린 기린 교회 교회 고기 고기 거기 거기 기도 기도 개개구구 구. 개미 개미 가구 가구 귀귀 귀. 구름. 구름, 가위, 가위 이 그림 전부 다 first sound starting letter가 그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starting letter가 끄예요. 쌍기역, 꽈리, 꽈리, 꼬리, 꼬리, 꽃, 꽃, 꿈, 꿈. 꿀, 꿀. 까마귀, 까마귀. 끝, 끝. 까치, 까치. 꼬마, 꼬마. 그러면 이 선이 하나 그어진 라인이, 원라인에 드는 것은 키읔입니다키읔 키읕, 크. 큰데, 이거는 을까요 코, 코아 코코아 캐나다 캐나다 카트 카트 쿠키 쿠키 코코 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메라 카메라 코알라 코알라 키위 키위 캥거루, 캥거루. 커피, 커피. 큐, 큐. 케이크, 케이크. 컵, 컵. 칼, 칼. 카드, 카드. 그러면, 기억, 쌍기억, 키읍. 첫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운 단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첫 소리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Find the first sound of the picture and c i r c l e i t 이것은 컵입니다. 컵. 컵은 그, 끄, 크. 컵. 크지요? 컵. 도그는 개입니다. 개 is a dog. 도그는 개. 그, 끄, 크. 개. 기억이죠? 카트 카트 크 소리가 나죠? 그끄크 기도, 기도 pray 기도 pray 기도 그끄크그 쿠키 쿠키 크꿈꿈쌍기억이죠 기차 기차 그끝끝 끝. 개구리, 개구리, 그죠. 꽈리입니다. 꽈리, 꽈리. 그, 끄, 그, 꽈, 그 발음이죠. 카드, 카드, 그, 끄, 크, 카드. 꿀, 허니 꿀이죠. 그, 그크요 꿀, 그 발음이 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구두입니다. 구두, 구두, 드라스슈즈죠. 구두. 그, 그, 그, 그, 그, 그가 맞지요? 케이크입니다. 그, 그, 그, 케이크, 그. 고기예요. 고기. 그, 그, 그, 고기, 그. 꽃이에요. 꽃. 그, 그, 그, 꽃, 그. 쌍기역이죠? 테일. 꼬리. 꼬리지요 그, 그, 크, 끄입니다. 키위, 키위는 키위 똑같죠? 그, 그, 크. 구, 넘버 나인즈 구입니다. 구, 그. 키즈는 꼬마, 그, 그, 크, 끄, 꼬마. 카메라, 크, 크, 그, 그, 크, 카메라, 크. 코입니다. 코, 노즈즈, 코. 그, 그, 크. 그 크론 크로, 이제 크로이 까마귀 그끝그까까 쌍기역이죠 가위 시저 i 스 가위 그그 그 사운드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것은 이렇게 기억, 쌍기역, 키윽을 구분하는 걸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글자들은 기억, 쌍기역, 키윽. 이거는 기억이 기본 글자입니다. 기억이 기본 글자에다가 하나 더 써주고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줘서 more strong sound, more tough or rough sound 되는 거죠. 그, 끄, 크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쉽고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가회계 원리에 따른 또 다른 자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어, 다음엔 더 좋은 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